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 자 마지막 3세트 경기 밴픽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티 해머의 3밴으로 시작합니다. 자1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상대의 조합을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자 밴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시달렸다고 해도 뭐1밴2밴으로 빛의 수호자 지진술사 이런 걸할 수는 없는 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저격 밴을 한다는 그런 의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최근에 예, 뭐.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뭐 미라나, 슬라크, 네. 가시멧대지 아니면 서포터 위주로 밴을 할것 같고요. 이후 티아머가 좀 깜짝 놀랐죠. 앵그리버드의 개인기량상당 네, 뛰어남을 이 점을 수... 통해서 믿을 수가 있었고요. 일반으로슬라크를가져갑니다그데 네. 네, 앞선 1경기 이후에 약간은 좀 방심하지 않았나 싶은 게 용기사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합상 용기사가 함께해서 오히려 1차 타워를 빨리 아, 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너무 고령 영상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차에 나왔었고. 그런 플레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선배님 예, 푸시 자체가 좀잘안 통했죠 네. 자 이어서 두번째 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사지 끊어내네요 이리시의볼목근 의식 많이 하고 수는 있죠 1밴으로 어, 예.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미라나까지 연금이 열렸네요 수는 네. 수는 자, 첫번째 픽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연금 술사 바로 가져갑니다 1티어급의 서포터 연금 술사를 e 오 t 헤마가 손에 넣었고요 자, 무난하게 간다면 맹독사 수정의 여인 정도를 뽑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대엽적인 플레이도 꽤나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좀 예상이 돼요 네자 네. 상대방의 영웅을 뭐잘묶었고 그래 필박도 네. 좀 잘했어요 아니면 뭐 무난하게 흡혈망 악몽의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될것 같고 아직까지 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네요 네한 번쯤 저는 오늘 앵그레버드가 2호를 와, 좀 참... 고르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2호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3 4 100 카드는 분명히 이제 2호와 연관 있는 영웅들이 밴이 되니까. 네. 다이어 진영이 어... 영웅을 선택자 이번 픽은 수정의 영웅과 자연의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서포나나와 상대가 골랐던 영웅을 가져오는 그런데 밴픽이 심리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벌목꾼도 잘라놨겠다. 물론 뭐 태엽장이나 현상금 사냥꾼이 아직까지 나오면서 뭐 자연의 영자로 어느 정도 카운터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의 연자가 좀 몸을 사려가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정글 지역을 돈다면은 네,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고 최근에 어떤 푸시 원하는 메타도 원하는 원하는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번째 픽 준비하고 있는 이오태모. 자 이전 경기 호대게 지금 당했습니다. 자 앵그리버드가 네. 지금 기세면에서는 좋아요. 낙세 예, 선수죠. 예, 네, 미드레이너. 자 이번 시즌에 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지 앵그리버드. 음. 자, 맹독사를 두 번째 피으로 지금 다용하고 있습니다. 금지, 자연의 연자도 있기 때문에 안티푸시 의미에서 맹독사는 좋은 픽이죠 그리고 좋은 서포트 두 개를 일단 이오티는 가져왔네요. 그렇죠. 네, 밀티어급두 음... 개의 서포시죠. 네. 뭐 수정의 여인도 그렇고요. 일단 좋은 서포터들은 다 가져갔다고 볼 수가 남았다.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펜. 자, 맹독사 연금소유사. 두 개의 영웅을 좀 가져간 상황에서 앵그리버드는 수정의 여인과 자연의 연자고요. 예, 별마나 뭐 이런 영웅을 배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앵그리버드가 자, 자연의 예언자를 이턴에 골랐다라는 건 정말 이오를 쓸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오와 네. 네. 더불어서 뭐 이오타이니 이운동기사 골라서 자연의 예언자 그 순간이동과 더불어서 3인 갱킹을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이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2호를 잘 활용했던 선수를 고바보면 레이션 선수와 송기재 선수예요 네. 네. 네, 금요일 선수가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2호를 통해서 보여줬고 2호가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순간 합류뿐만이 아니라 진짜 미칠 듯한 스플릿 푸시 이런 것들을 할때 보통 이제 자연의 연자 항마사 아니면 자연의 연자 2호 그다음에 뭐 혼동 어, 네, 이런 조합을 금지영웅. 선택을 하긴 하는데 마이퍼스로 내네요. 외계침략자 벤카드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외계침략자 벤에 버그나 벤했고. 나유진영이 네. 금지 네. 영웅을 선택할. 자 이제 네 번째 벤. 중국의 외계침략자도 양팀 모두 다 노릴 만한 미드 영웅이거든요. 그렇죠. 노릴 수가 있습니다. 외계침략자. 자 지금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2호를 할지 안 할지가 때 중요하고 외계를 팬안 하면. 주머니 외계까지 돌고 있어요흡혈마를끌어내고 있는 이온 팀. 한 자, 이제 네 번째 팬가져간 네. 이유의 피그랍니다. 상대가 흡혈마를 네. 가져가니까 네. 굉장히 좀까다로우시죠 네. 협상에 네. 드리잘내네요세 번째 어떤 선택을 이 할지? 이온! 야, 오늘이 생명이 이온. 스케줄 주신 대로 완전 비자이 카드 이후로네 역시 감기르신 불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 카드. 네요 예, 이호 타인이나 이호 혼돈을 가져가기 위한 자연의 예언자 설계가 맞네요. 네. 예, 그래서 3인게킹을 하기 위해서 네. 밑밥을 던져 놨던 거고. 어 이렇게 되면은 이호 지금 멘붕이죠. 타인이도 배내야 되고 예. 혼동 기사도 배내야 되는데. 하나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타이니가 더 무시무시하죠. 네 여러 가지로 예전에 이제 배치 이전에는 이호 아 혼동기사 조합이 진짜 무시무시했는데 네. 타이니도 정말 강력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디스너프터를 예. 통해서 재배치를 카운터하기에도 서포 두 장을 골랐고 벌써. 네 그리고 여기서 생뚱맞게 뭐 타이니를 내가 고를 수도 없고 그렇죠. 혼동기사를 고를 응. 수도 없고. 그래서 포, 풀만을 본인들이 안 잘랐으면. 네. 폭풍형 할만하도할 텐데 1 3크을 선택을 하네 이게 약간 철렁했을 거예요 자 네. 이제 네 번째 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오와 네. 시너지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이니가 넣어라 이오와 무시무시한 흐름은 오. 가네요 일단 네, 강력한 항방으로 근데 그런 건있어요가능합니다 이전 경기도 이오티는 뱀픽이 잘 됐지만 초반에 망한 것처럼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이호 티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팬픽에서. 네. 그렇죠. 자, 2호. 자, 최근 경기에서든 2호가 지금 많이 활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손대 선은잘 네. 썼거든요. 일단 한타가 네. 벌어지면 2호를 빨리 끊어야 돼요. 2호를 빠르게 끊지 못하면. 뭐, 폭풍력. 네, 선군에 네, 네, 그 이어서 폭풍력네 네 번째 카드로 가져갔습니다. 흡필마를 그 네. 본인들이 안 잘랐으면 네. 3, 4턴에 이거라도 했을 건데. 그렇죠. 예, <웃음> 네, 뭐 약간 뭐꽁 대신 닭 느낌으로. 네. 5벤 마지막 다섯 번째 벤입니다 태엽창이 잘라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2호 티는 남아있는 벤카드는 폭풍형을 가져갔기 때문에 외계 침략대를 일단 벤을 해야 될것 같고요 폭풍형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네. 자연의 연자도 어느 정도 카운터를 칠수 있을 뿐더러 예, 이제 7룡강의 집하기가 나오면 2호를 좀 빠르게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동력이 좋은 폭풍형을 일단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네. 네. 자 글로벌 갱킹이 가능한 조합을 갖추게위 앵그리 버드고요 앵그리 버드는 순간적으로 쓸수 있을 만한 영임이좀 넓어졌어요 외계 침략자 해도 되고 외계가 마지막 벤 카드로 쓰면 용기사를 골라도 됩니다. 네, 그 정도 이름인 것 같고 어, 오히려 일단 오프레인 하나가 남았는데 거의다 지금 오프레인들은 벤이 됐거든요. 네. 어, 조금 까다로우면 은 가시멧돼지 정도를 마지막 벤 카드로 써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전 경기 그렇게 뭔가 힘 있는 플레이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하나씩 지금 벤과 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오 타이니 조합을 자, 깨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 이오 타이머고요. 현상금을 배나는 게 그나마 베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니키. 어, 있습니다. 네. 다이어지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 외계 잘라야죠. 자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외계를 안 자르면 진짜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져갈수 있죠. 폭풍령을 예. 상대로 외계를 배나면 아마 용기사를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외계맨. 네. 네. 레디언트 진영이 여기에는 지금 무조건 밴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카운터가 되면은 저 미드에서도 네. 제대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둘 수가 없죠 네. 오늘 용기사 많이 나왔죠 길상꾼을 어느 정도 잘 잡아줄 수도 있고 일단 미드에서 폭풍영과의 대결에서도 일단 뭐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육렙 이후를 좀 바라보고 그렇죠. 중반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기사 픽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용기사가 근데 오늘 승률이 좋지 그렇죠. 않은데 용기사도 지금 거의 1티어 용이죠 이제 용기사도 굉장히 좋고, 뭐 아니면은 어 상대 조합상 밤에 추격자도 나쁘진 않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번에 폭풍이한테 너무 고생해서 용기사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자리 남았습니다. 자, 폭풍령을 골랐고요. 자 보면서 네개의 조합을 좀 보면서 마지막 픽을 해야 되는 앵그리 버드입니다. 물론 이전세트승리했 뭐, 냈고요. 네퍽 같은 영웅을 하면서 네, 상대를 한 번에 묶어놓고 자연의 연자와 2호 타인 이어 퍽하네요. 네, 그냥 퍽을 선택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네. 네. 퍽을 하게 되면 상대를 묶어놓고 바로 이제 올수 있는 영웅이 순식간에 세명이나올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계 스턴을 살려버린다면 괜찮은 시너지 효과 볼수 있습니다. 또 네. 로콜 일단 뭐 괴삼꾼의 축지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광역 침묵. 그래서 증오의 꽃까지 콤보를 일단 폭풍연과 길삼꾼을 침묵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거고 꿈의 거리도 그만큼 좋고요. 네. 네. 자, 상대는 묶을 수 있고 자, 멀리 떨어진 뱅킹을 갈수 있는 조합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앵그리버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카드거든요, 이오테모. 자, 이오타인이 조합을 좀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이번 세트 또 내주게 되면 이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 e o 진짜 지난 예. 시즌에 이어서 예. 지금 이 경기가 진짜 최대의 고비 같거든요 타이거는 가야지 우승까지 넘볼 수가 있는데 선수 영입하고 첫번째 7자만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고비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오타인이 슈퍼 이등 카드 지금 일단 피이 됐고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고대 티탄... 아니면 야, 시간! 마지막에 고독한 드루이드. 저 고독한 드루이드를 가져가면서 일든 버터 준비 좀 하고 있는 이유부터 해봅니다. 네, 야들을 좀 데리고 오면서 일단 최대한 레벨링 위주의 경기, 혹은 레인 하나로 여차하면은 버리면서 정글로 돌아가. 네. 네, 그럴 생각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사강에 올라가는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마지막 3 0대결의 시작 탈출! 팔강 두 번째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앵그리버드와 레디언트, 해머가 다이어르 경기 펼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카드로 고독한 드이드 선택을 했고요. 자,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우승으로 주목이 됐던 해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네. 이번 경기는 레인 설정이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길쌈꾼 맹독사, 연금술사가 아래쪽으로 연결을 선택을 하면서 네. 자 초반에 2호가 레인전 단계에서는 조금,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실 그렇죠? 서포터들 중에는. 네. 이리호는 거의 세이프 쪽으로 빠지는 서포시다 보니까 이건 역삼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니와 이호를이호의 레벨업과 더불어 타이니의 육성만 막아주면 별 볼일 없는 조합 아니느냐 네. 이런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의 예언자가 순간이동으로 왔을 때 4대3이 되거든요. 이 타이밍에 진짜 이오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역삼 설계가 어. 오히려 타이니 2호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네. 자, 레인 배치 그래 초반에 운영이 좀 상당히 중요하죠. 자, 2호가 레벨링을 하게 되면 빨리 시작된다. 찍는 순간부터 지금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타인이나 수정의 여인도 2레벨 때 정말 강력하죠. 네. 일단 강력한 누킹 예, QW 스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EOTM도 좀살려야 돼. 그런 뭐 순간일 것 같고요. 네. 자, 김민성 선수가 지금 수정의 여인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카오, 예, 송익재 선수가. 자 스타 테일에서도 이호로 활약을 상당히 잘했었거든요. 야 필살적으로 길 막는데 이오티는 예. 하나도 안 막혔어요. 예. 네. 여도뭐 고작 잘 막는 건 아니고. 네 다이 어 레디 쪽이 좀더 어렵죠. 네, 다 바텀은 길 막기가. 예. 자 뒤로 돌아가는 캐스 선수고요. 자 여기서 성장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됩니다. 네. 자예 불안정한 화합물만 들어가면 길상꾼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 초반 1네번 무조건 이오테머가 섭니다. 네. 와드 제거까지. 자, 시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자연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탑이. 자연의 예언자가 순간이동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을 걸고 앵그리버드의 백업이 좀더 빠르게 이루어져서 이오테머가 3라인을 망하면 이번 경기 진짜 지옥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저, 정말 중요해요. 고독한 드로이드의좀 어, 어깨가 어좀 무겁죠. 그렇습니다. 좀 이거 잘 풀어놔야 됩니다. 자연의 연자는 순간이동으로 순식간에 다른 레인으로 합류할 수 있는 반면에 고독한 드루이드는 진짜 말 그대로 고독하게 그냥 한 레인만 주구장창 좀 미는 네, 그런 영웅 특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순식간에 4대3 되는 그런 상황을 이것도 해보는 그렇죠. 좀 조심만 네. 해주면 될것 같고요. 영타 데미지가 모자라니까 수정의 여인이 먼저 한테 쳐주고 막타. 아, 아, 좋아요. 아, 예, 자, 진짜,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막타를 어이런거 먹는... 좋네요 진짜 예. 수정해. 자 계산식 네. 잘하고 있어요 다가면서 네. 아... 자 개인적인 좀비지컬 능력이 좀 뛰어난 모습을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경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경기력이 좀 잘하고 있죠. 앵앵그리보세나 예. 예. 앵글이. 앵글이 살아나야죠. 예. 네, 지금 무조건 살아내. 자 이번 마지막 게임 대매추고 예. 이겨야지 차강 가기 때문에요. 자더 이상 네. 자 여기서 네. 예 몰라서면 안 됩니다 송익재 선수의 이호 스타일을 백0로죠와네번자 네 지금까지 대회에서 네번 활용해서 승리를 백 퍼센트입니다 그니까 러 이호 운동기사 이호 타이로전 스타테일을 우승시킬 때두 경기 정말 중요할 때 그렇죠 전는 끝에서 올라온 게 송익재의 이호예요 네. 자 요즘 역삼 나이는 활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좀못 크게 좀 만들어주겠는데 네. 자 수정의 여유는 좀 빠지면서 혼자 좀 솔로 레벨링을 할 수가 있고 푸르는 크립을 타이니가 확보를 합니다 막다 잘 챙기고 있네요 굳이 네. 아무래도 자연의 연자가 나무 정령이 있다고 해도 데미지 납치면은 고독한누이드가좀더 높아요 네, 네 그렇죠 14개 뭐 휘감는 뿌리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네. 또, 또 조심해 줘야 되는 그런 그리고 벌목도끼까지 사가지고 곰이. 그렇죠. 예, 병타 데미지가 엄청나죠. 지금 예, 뭐씨 s 스지만안 놓칠 생각으로 경기 좀 불안하고 있고. 으로못 먹었죠. 예, 쳐내면서 지금,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네, 그래도 여기를 같이 어우. 먹고 막타 잘 쳤고 수정 여인은 멀찌감치 정글 돌고 있습니다. 타이니가 혼자 레벨링하고 네. 있으면 나쁘지 않죠, 지금. 그렇죠. 저 그렇죠. 혼자서 이 솔로 레벨링 가능한 서포터가 수정 요인이거든요. 어? 그럼. 어. 바로 해 보면은 들어오기 전에 누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단 연막이 안. 네. 어, 이게 침묵이 스킬이면 데미지 꽤나 들어오거든요. 네. 예. 자, 여기는 진짜 손가락 싸움이죠. 미샹스 피, 피 피하면서. 자, 상대를 잡아 보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야이 미드 사운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웃음> 워낙 갱킹에 특화된 두 영웅 아니겠습니까 폭풍경과 퍼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육레을 먼저 찍거나 아니면은 상 1킬을 먼저 한 쪽이 바텀 지역을 과연 야.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질상꾼이 미드 빠디라고 사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어제 너무 오래 안 보이니까 빼라고 사인을 줬어요 지금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좋죠 네. 네. 자 타이밍 계산까지 네. 자 근처에 좀 있었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 신속화를 파워룩 하면서 이동을 안죠자 맹독서가. 수정에 들어가죠 이후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전 경기 버터. 때 주몽 선수가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초반에 4킬 당했잖아요. 네. 네. 자 지금 몸 사려가면서 경기 좀잘 이어나가야 되는 주몽, 주몽 선수예요. 네 이번 경기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주몽 네. 선수. 그런데 네. 앵그리버드 쪽에서 한번 순간 이동을 자연의 연자가 타면서 바텀 쪽에서 싸움을 안들 것도 하거든요? 오! 아, 아, 아, 이쪽으로 아, 아, 어, 네, 다 써요! 네. 바로 들어가죠! 심장구슬 이후에 아, 탄라 빰빵! 아, 아, 야, 빵 빰빵! 빰빵이거든요! 아아~~ 이거 아쉽네요! 네, 무빙하면서 예. 한 방을 못 때렸어요. 그렇죠. 자, 아, 아, 이게 진짜 마음이 급해서 그그 네. 그런 네. 플레이 나오죠? 약간 넘치다면서 이게 때리려고 말려고 하면 그렇죠. 때리지 못했어요 지금. 트레이프과 경험치 포기하면서 까지왔거든요야 진짜 폭풍령 6렙전에 탈.. 타... 잡을 수 있는 저의 기회였는데. 네. 아. 자 그러면 좀 미드레인에서 네. 우위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포폴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험치 선수는 좀 있어요. 보독한 드리드가 너무 무난하게 크는데요 이거. 네. 잘 먹고 있죠. c 에 쏘고 지금 잘하죠 벌써 3 4 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e t m 의저그 네, 역산설기가 사회 물론 타인이 2호의 레벨링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의 예언자와 일대를 붙이면 고독한 노리드가 성장이 무난하게 된다라는 걸 그걸 이용한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고독한 노리드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별다른 네. 네, 달은 견제도 없이 CS 부분에서 자연의 예언자들이 앞서오고 있죠 거의 뭐 3배 차이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위상 변화 장화를 몸에게 줬다는 건 이거는 EOT 그 크리치 선수가 솔로 킬도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솔로 킬뿐만이 아니라 파밍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죠. 네 언제든지 순간이동 중소를 사서 바텀 지역으로 또 날아갈 수 있는 대비까지도 하는 템트립입니다 이거. 네. 네. 자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CS 수급을 꾸준히 하고 있는 고독한 드로이드. 자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 직전이거든요. 한요자 빠지죠. 화염 걸고 빠졌습니다. 왜 뒤쪽에 지금 세 명이 있거든요. 야용랩도 소모자라서 잡혔어요 폭풍형이. 네. 자 이전에 못한 걸 이번 갱킹을 통해서 자 이뤄냈고 자 위로 축제수 쓰면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대1 구도로 레벨링 무난하게 하고 있는 길쌈쿤과 타인이고요. 신속한 먹은 메국자예요 아, 네, 타이니가 생각보다 CS를 너무 못 먹었네요. 어렵죠. 20개 이상 차이 나네요, 지금. 네. 아 이러면 은 EOT가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겼다가 봐야 되는 게 맞네요. 레인 설계 자체가. 키그렇드안했습니다면 네, 네. 고득 차이는 반대로 역으로 벌어졌고요. 아, 퍼스트블러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본 레인 설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무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길쌈꾼과 고독한 드로이드. 자 이게 후에 위협으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일단 레벨 위주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뭐 서로 막타를 먹는 와중에 길삼꾼은 사거리가 있고 어느정도 생존기가 좋기 때문에 예. 타이니가 마음 놓고 CS를 먹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이, 2호 네. 2호가 이제 물병이 나와야 타이니가 마음 놓고 QW 스킬을 막 써가면서 이제 딜 교환이 좀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긴 합니다 네자 이제 켜진 레벨 3아 이거 필필 나오겠는데요 자연의 연자 이거는 네.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뒤에서 폭풍력이좀 기다리고 있죠. 네, 이거는 전기 소용돌이만 걸리면 거의 피킹인 게 곰이 다레벨이고 이건 무조건 밀 잡을 수 있네요. 자, 잘하는데 이후에 반응 아, 좋았네요. 잘 숨었네요. 예. 네. 자, 여기서 돌이 숨어 있고요. 공격. 자, 포풍력이 시원하게 자, 얘가 물이라 안 해서 네. 어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잡아야죠, 이거? 예, 자, 여기서 한번 더. 자, 갑니까? 한번 불준비하고있나요 아, 자, 시간 그러면은... 폭리. 자, 자, 여기 폭리거든요. 풀림 풀림. 예. 수, 네 이거는 살 수가 없습자 돌아가다가 다시 반대 방향을 바꿔가지고 키를 네. 따냈습니다. 곰이 너무 세요 지금. 네, 잘 컸죠. 자 연막 이후에. 자 지금 곰 새로 뽑았네요. 잡네. 아 이거 곰 300원 노릴수 있는데네 새로 네. 뽑았어요. 네. 자, 자, 자 근데 우리. 이거 아, 거를... 잡히면 곰까지. 아, 곰 사라져. 사라져. 아 이러면 은곰 구할 시간 못살이죠. 아좀 반하네요. 네. 와자 이번에 좀 불이 있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아 정상 어어요 빠지네요. 타이밍 기가 막혔네요. 네. 예. 이거는 말아도 추가로 없었습니다. 컨드리드가 이제 큰일난게 부활돼도 곰을 못 뽑을 거예요. 뽑고 죽었잖아요. 바로. 예. 예. 자, 1분 번... 넘게 곰 없이 게임 해야 돼요. 1분 정도 시간에 내준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체에는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정말 와서 예. 아 있네요. 와서 이거 여기서 여기서 자, 이렇게 먹어야죠, 뭐. 빠진 거한대 쳐서 네, 이렇게 좀 막타라도 좀 보면서 파밍 속도가 좀 늦어지죠, 곰이시대보다 네. 진짜 잘하는 팀들은 이렇게 잡힌 거 계산하고 나서 네. 바로 한번또 와요, 연막 쓰고. 다이브 로 치든, 뭘 하든. 네. <목소리도> 전번에 연막 타이밍으로 고독한 도리들을 네. 끊어주긴 네. 했습니다. 바코네인 쪽에서는 길쌈꾼이 무난한 성장을 좀 하고 있죠. 별다른 위협 없이. 근데 어차피 이번 게임의 본 게임은 2호가 6렙 이후 되고 나서죠. 네, 그래서 2호가 그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레벨링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방해받아서 를 레벨링이 지금 많이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고 네. 5레벨 됐습니다. 이제 1레벨더 네. 필요합니다. 재배치를 네. 시작기까지는요 그래도 뭐참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 좋네요. 음. 네 여러 가지로 바텀에서 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앵그리버드가 경기 운영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고독한 노래도 정말 중요한게 듣고 넣던 것은 미다스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직전에 한번 끊어줬고 지금도 아직까지 영혼곰이 없어서 이렇다 할 지금 레인 플레이를 못한다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전에 들어와서 끊어준 건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200 골드 가량이 좀 필요하죠. 자 뒤에서 음. 폭풍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모이고 있죠 지금. 네. 자한 번은 갱킹 타임에서 잡기 위해 들어갔는데 어 시야에 들어왔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3대2 3명이라 빠지죠. 네. 좀 들어왔는데, 이제는 연금 수사까지. 네.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2호 타이밍에 다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네. 궁극기를 통해서. 그 네. 육내 찍으려고 혼자 온 거예요, 일부러. 나 육내 찍어야 되니까, 미드 좀 먹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네, 6렙 값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더블 맞아. 데미지 룬이 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병좀 빠져있는 것도. 상황이고요. 야, 폭풍형도 지금 만화가 없고 물병도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이거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방역 침묵이 잘 들어가면 잡을 수 있긴 있어요. 예. 자, 길상 자, 길상편 쪽으로 들어갈 준비 좀 하고 바텀 있죠. 바텀 봐야 돼요 바텀. 예. 예. 자, 위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노리죠. 천복이야. 어. 축세 빨이 축세 빨면. 아. 아. 아. 감기 한번 던져보지 지금은. 예. 꿈의 고리도 있고 아. 예. 예. 아쉽네요. Yeah. 자 지금 빠져서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바터. 자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자 이거 잡아주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어우. 어 아, 근데 수민이 형이 왜도왜 이렇게 좋은 거, 좋죠? 잘 들어. 자, 어, 어, 어 이거 이거 잡혀요. 이거 잡혀요. 지기 네. 자,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 숨죽이면서 타워 옆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안보일 차 날아가고요. 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미쳤합니다이 팀을 날리는 게그들어와주 들게 이거는 시간 거슬리기, 예, 지금 시간 거슬리기. 거슬리기. 예. <목소리>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한 것 같은 그 시간 거슬리기예요 예, 시간 <목소리> 거리기 예, 곰이 이제 부속기스킬이 생겼죠. 건물 엄청 빨리 부술 수 있습니다. 네. 자, 5초 전으로, 어, 부서야죠? 자, 들어갑니다. 2호 네, 체 아, 체력체! 딱,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글로벌 게이킹 나옵니다. 근데 이거 유일한 희망이 고독한 드류드였거든요 지금 흐름이. 예. 자, 근데 고독한 도류대는 진짜 큰일 어요 이거 갔어요. 진짜 큰일 났는데요. 예. 자, 이제부터, 자, 타이니 호 조합이 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호 팀은 진짜. 개개인들 시험 보면 정말 잘하데 무하게 달려요 네. 자, 와 이번 파에 그 가격에... 예, 진짜 픽팬 상황을 놓고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금 앵그리 버드의 네. 가장 큰힘은전면적인주명이서 아, 잡으면 자연의 예언자가 네. 있기 때문에 타워철거 기본이에요 네. 네. 그리 글로벌 군대가 정말 벌어지거든요 조금씩 자, 지금 물론 초반에 자연 났기 때문에 이거는 고독한 들이니까 CS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였어요 사실 자 초반에 별다른 견제 없이 시에서 수급을 무난하게 어? 잘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요? 어 깜짝이야 예꿈 없는 줄 알았어요 자 미다스의 손을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네아 오늘... 아 그냥 고독한 누리드는 정말 돌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오타인이랑 자연의 연자 같이 오면 고독한 누리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이런에도 봤잖아요 바로 이제 뭐 스킬 두 방에 그냥 찢어집니다. 본체 그렇죠. 체력이 많다고 해도 워낙 데미지가 상당하고. 네. 네. 힐에다가 영혼의 반지 통해서 체력을 또 만화 바꿔주면서 계속된 견제가 좀 가능하고요. 만화의 부족함. 네. 타인의 아, 유일한 약점이 이제 만화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완을 잘해주고 있죠. 저 연결한 이후에 여기서 좀 채워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뭐 돌아가지 않아도 아,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있죠. 2호의 재배치 그폴다운을잘계산해야돼요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을 먼저 열수가 있습니다 자 미드 미드, 어?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바로 들어가죠 맹독사 안전팀 아, 아 걸려요 자연의 분노까지 계산해야돼요 추가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2호가 키을 확보를 합니다 자 들어가서 중간에 또 끊어주고 어, 있죠 자연의 분노 중간... 또 타요? 네. 네 캔슬 예. 했습니다 예. 자 퍽이 지금 탑레인에 지 와있는데 폭풍령이그 빠진 틈에 맹독사가 미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지구력 개봉 나오고 나왔죠. 아가님까지 나오기 전에 좀 재미를 봐야 돼요. 이오티. 네. 자 그래도 네, 더블 델지 룬어 중간 단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독한 누리도와 갯삼꾼을 타깃으로 계속 달리면 돼요. 네. 네. 자, 자연의 여정 날아가고. 포이 옆에서 전멸당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끊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타워 하나씩 밀면 이오티는 이거 물론 캐리는 많아서 뒷그림은 있는데 그 전에 버티기가 어려워요. 네, 목뭐 크게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요. 자. 못 맞추게 되고요. 네, 자태블못 맞추면 잘합니다 그냥 밀어도 돼요. 다 던지죠? 네, 탑을 네. 밀어도 됩니다. 자 밀거나 아니면 잡거나 뭐 몰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탑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길상꾼 또 혼자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 잡으러 날아가도 되는 거고요. 아 이게 지금 길상꾼. 너 조심해야 되고. 오 이거 포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예. 들어서 신목 걸고. 현시 가루도 들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호 거2궁극기지올때 됐거든요. 예. 어. 저 위로 들어가면 곰쪽으로 음. 좀 들어가는데요. 이거 2호가공으로 데려가 공으로 데려가야죠, 데려가야죠. 예. 마을로. 바로. 바로 예. 예. 바로 쌍으죠 예. 그리고 또 타인이 또 살리고 이호만 죽어야죠. 예. 네. 이호. 다시 같이 가면 큰일 나죠. 여기 잡는 게 중요한데. 어. 예. 어. 예. 자 수정 여인. 예. 숙취술로. 사실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예. 오. 와, 그래야 성립이 돼야 돼. 여기 우스 좀 있기 때문에 자 잡히긴 합니다. 자 눈치 와! 봐가면서. 네. 좀 견제로. 네. 아, 거기 저기를 갔다는 거는 그냥 이호타이니와. 합쳐서 길상권을 잡겠다는 사실은 의도였는데 그렇죠? 네, 예, 상대의 어떤 견제에 의해서 타인이가 체력이나 만화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게 예,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타인은 좀 살린 상황이고요. 자이호가 이제 나옵니다. 와, 근데 고독한으로 해도 그렇게 잡혔는데도 정말 잘컸네 예, 예, 여6개 15분에 100개 정도가 전 이제 대회 기준으로 잘 먹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16분에 110개면은 아, 잘큰 거예요. 이거. 네. 아, 이제 2호와 타이니가 좀 합류하기 시작했고요. 아 와, 이게 선수로 뉴물 전에는 한번 끊어야 되는데 코컨드리드도 예. 조합이 그... 갱킹이 너무 좋은 조합이라 이렇게 공치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예, 계속 네. 들어가서 연계를 하면서 상대방 영웅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일단 뭐 시간 많이 지나게 되면 이호트 해머 입장에서는 뭐 괜찮죠. 네,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죠. 근데 물론. 스프레프시가 좋고 백도우의 좋은 조합이라 앵그리 버드도 뒷그림은 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합이긴 한데 무난하게 크면 이 o t 가 확실히 활용은 더 세죠. 예. 네. 자, 근처에다 와드시. 이거였죠, 이거. 이거. 예. 정리합니다. 그 아니, 주변에 와디좀 예. 해놓고 네. 좀 상대방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했어요. 자 그대로 타인이 남겨놓고 밀어야죠. 예. 네. 자 미로 가서 2차 타워까지. 이정도 이걸 노리고 있던 거예요, 봇이랑. 예. 미로 하나 잡아주면은 공백이 생기면 그 타이밍에 팀 타워 철거할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려해 줄 거고. 이제 철거만 왔죠. 철거만 자, 고독한 돌이더가 지금 탑내쪽에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고독한 돌이도 밀라고 하고 미참 미는 게 이득이니까. 어. 어, 이거 터지면 위험. 그렇죠. 아, 아, 네, 그렇죠. 던져요. 저 위험합니다. 쭉 들어가고. 아, 측면 구석을 이렇게 어요 어, 공사 걸렸고 예. 이 들어온, 들어온 상황. 예, 예. 지금 스타를 피었지 복근령. 어김선수 움직임 좋았어요 지금. 자명을잡아죠 <웃음> 네. 던졌어요. 던져버리고. 아 이거 잡는말다 걸릴 것 같아요. 예, 걸렸어요. 예. 자요진 어, 여기서 좀야공고3 어! 0 0원야 예. 야, 27. 한방 가까스로 보물살렸습니다. 아, 아 결국에는 이게 네, 결론적으로는 연금술사가 조금 무리하는 듯 싶어 했습니다만 유인을 잘했어요. 네 깊숙하게 유인을 네, 근데 잘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잡고 나서 이호타이닝 같이 빠지고 타이닝는 레벨업을 하고 네, 자연의 예언자만 타워시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지금 로션 잡을 준비 좀 하고 있거든요. 자기사권이 미대와 있고요. 자체로 절반 정도 어태가 먹고 있습니다. 자 타인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도 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 완도 뭐 철저하게 하고 가져가고 있네요. 이어티에머. 네. 자 로샨트까지 이어티에머가. 골드 큰 둘이 내 손에 넣었습니다. 어. 아 근데 조합상 가져가야 되는 이득치는 아까 는앵그리버드가 확실히 좀 미비하네요, 성과가. 예, 네, 다시 좀어려도 골드 차이를 좁히는 듯 싶더니 오히려 다시 역전. 네. 지금 사실 더블 스코어 정도는 났어 맞는 건데 조합상. 자 이런 거 혼자 네, 올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 퍽 있고 언제든지 네. 2호 타인이 올수 있고 길상권 그러니까 바로 빠지죠. 근데 사실 2호 팀원도 이런 식으로 5인도 뛰으면 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안 싸워주고 자연의 환재가 다른 데를 밀거나 그런 식의 운영이 덮붙쳐져야만 앵그리버드가 뭔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여요 아, 지금 아니요. 이거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타인이 이호도 올기세고어 네. 미드 쪽으로 갔네요. 그냥 미드사자 미드사자 노네요 미드사 미드 미 이호 타인이가 지금 미드사자로 갔어요. 네. 여기, 여기 노렸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역으로 어, 뭐, 역으로. 어 이거 물리면 더큰 손해인데요. 어. 아. 한번 바로. 아. 네 바로. 분열이 좀 들어오면서. 자, 자, 이제 어, 어, 네. 브란트가 네, 한번 들어갑니다. 좀사인 미스 같네요. 어, 미드 쪽으로 갈 거라면은 탑 쪽에 있던 팀원들이 이제 다 빠지는. 그렇죠. 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상황이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2차 타워 좀 촬영을 만 남지 않은 거. 자, 잡아내고 있죠. 아, 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2호의 공석 포프 아, 받으면서. 아, 네. 자, 한두방 남았습니다. 자, 백업 지가안 오죠. 야 이거 타워 먹으면은 클리한만 먹으면 이제 아간이 완성이에요. 예. 100원 남았네요 100원. 자 잡아내면서 뒤쪽으로 좀 빠지고 있죠. 백업 바로 들어옵니다. 네. 타이니도 진짜 파밍 속도가 빠른 영웅이거든요. 네, QW 한 방이면은 그냥 클립 한 무더기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2호가 계속해서 공속이속 늘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위쪽 하중이 밀어놓고 그리고 파밍. 거리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고독한 드리드가 근데 신간검 나오기 전에 한번 끊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네. 아스러운 요물이 네, 나왔고요. 이게 말라요. 네. 너무 완성인가요, 설마 이거? 저 저희만한... 얼마나? 오! 오 완성이네요. 네, 20분 했습니다. 신강검. 네. 자 지금 파밍이 좀 잘되고 거든요아 이게 미면을다 그 뽑고 갔는데 20분이면 잘 컸네요, 진짜. 이게. 네. 당연히 곰이 계속해서 지금 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강호까지는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네. 탑타워를 탑타워 빨라지죠. 네, EOT에머가 탑타워 이거 하나를 잘 지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저 저건... <웃음> <오! 웃음> 야! 야! <웃음> 야! 자, 곰잡습니다 네. 아, 진짜 크리스 선수 어이없 네. 어이없겠네요 네. 자, 쿨이 좀 남아있어서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300골드 네 아가님의 아가님 홀드 나왔고요 자, 뱅킹을 이용해서 곰까지는 끊어주고 있고 아이신간검에이 이 데미지가, 이게 전체, 예, 자, 전체, 자, 자, 전체 밀어야죠, 거쳐, 네, 광고적으로는 들어가기 때니에 자, 자연의 연자 미드로 타서 밀어야죠, 거, 젖 아, 아 밀어, 속도 장난 아닙니다, 네. 이거. 자연의 연자 그렇죠. 안 오나요? 위로 들어서. 자, 왜 마이 타워 들어간 데미지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젖발링 소리 나오면, 어 자, 타이니가 좀 들어온 상황에서. 네. 행복해우여까지 그리고, 두리뜨가 두리뜨가 아이비씨가 있어서 이거 예, yeah. 네타이니로 이거는... 잡혔고 이호는 돌아와야 되는 상황. 예, yeah, 반데쪽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 야, 이 타이니 살렸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yeah. 조금 아쉽네요 이거.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Oh. Yeah. 야, 피해가 좀 있었네요. 자, 여기서 지금 파까지 끊겼습니다. 자, 스파링 쪽에서 꽤나 길게 남았네요. Yeah.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아, 공격받고 있다. 한 번의 갱킹 타이밍에 좀 잡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오히려 손해를 본 앵그리 버드고요. 자연의 연자도 와서 일찍 깜끗하게 줄곧 빠졌어야 했을 것 같아요. 순간 이동풀이 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안 됐죠? 네. 네? 아 이러면은 이득 상당히 챙겼고 고독한 드루이드도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넘겼습니다. 신강금이 나오기 이전에는 사실 음... 이오타이니가 가기만 한다면은 이거 네. 위험한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스크린 푸시할 수 있죠 확실한 건 NSN에서는 이제 거의 제일 잘 컸어요 네그렇 고독 한드로이드 중에서 거의 다이 어, 고독 한드로이드 피칸테이좀안 좋은 상황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신간검 나오기 전에 죽어라 집요하게 노려서 네. 아주 그렇죠 네. 성장 자체가 안 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크리스 선수가 좀잘 컸습니다. 그렇죠. 수입 1위에 달리고 있고요. 네또 바로 신강검을 간 것도 아니고 미다스의 손 이후의 신강검이라서 그 이후의 아이템도 굉장히 또 빨리네요. 예. 네그 예, 다음 위상 변화도 가고 간 거라 진짜 잘 먹은 거예요 CS를. 야거기다 이제 주몽 선수의 백업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자 위기 상황에서 바로 커파터타서 키를 좀 따내는 모습이 지금 1 1에 나왔습니다. 비상꿈도비상꿈인데 진짜 고독한 드루이드를 끊어야 되고 파워철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야퍼콘장 치료하기까지 올려고 있어요 네아요 몰라요 근데 봐야 돼요 이번경기도 네. 네. 네. 타인이 이혼은 진짜 변수가 많은 조합이라 이 예, dps가 진짜 순간적으로 엄청난 조합이거든요 이게 예, 집을 네. 던지는 순간에 영화라를좀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저 사실은 지금 타밍이뭐7루왕의 집사항을 들고 있으면타이밍이 진짜 아이고. 네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치루왕의 집화는이 어! 게기네 네. 이런 식으로 물릴 수 있거든요 들어가거든요 아. 뒤로 아. 빠집니다 아, 2호가 방금 네. 피해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아, 이 지금, 예, 거의 안 예. 들어갔어요. 지금. 아, 안 또. 안 받아요, 예. 네, 금 몸이 안 박혀요, 지금. 네, 해볼이 네. 없어졌는데.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한번 주목. 아, 이번에 다 피면은, 아. 이요 아. 피해가 많이 누적이 되네요. 아. 도망갑니다. 어, 네. 자, 끊어지지 못했고요. 자, 지금 3명을 잃었습니다. 네. 자, 수입 차이 벌어지고 있죠. 코텐 차이로 이어집니다. <목소리> 자, 여러 뭐, 차례 예. 뭐, 네 어쩔 수 없네요 치료왕 뽑고 그 다음에 한번 전투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골드 더 필요합니다 예, 풍경이 네. 너무 잘몰어요 지금 시작을 네. 전투 시작을 예, 뒤에서 들어와서 상대방의 타이니를 끊고 시작을 하니까 네자뭐 예. 상대가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법사위운을간 거는 증오의 곳까지까지도 갈 것으로 보이고 물교흉감 나오면은 아 진짜 센데요 예 극도 네. 석까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저 판교 속도가 더욱더 가속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어력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곰이 타이니에게 녹는, 네,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 합니다. 근데, 저... 곰이 아이템이 달뜨게 되면 웬만큼 버텨주면서 딜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글로벌 갱킹을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 앵그리버드. 네. 자, 계속 이 한타 싸움에서 지금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타를 한 번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두세 네. 번 연속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패배하면은 앵그리버드 답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려운 상황, 골드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6천 골드가량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경험치 차이는 어, 더 벌어졌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로밍이 많은 조합이라 그래요. 계속 갱킹 합류해 두고 갔다 와서 경험치 먹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고 일단 미다스를 통해서 고독한 드리드가 너무 잘큰게 일단 중요, 중요했죠. 네. 네. 네. 자 시야에 지금 안 들어오도록 지 움직이고 있고요. 어, 길상꾼도곧 있으면 심판도 뜹니다. 그리고 자연의 예언자가 있는 조합이 글로벌 골드가 이렇게 밀린다는 건좀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야, 야 브라이도 걸어어요 1차 타워를 하나좀다밀어놓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타 싸움에 좀 패배를 하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앵그리 버드니다 네, 로샨 싸움 정말 중요하겠네요, 지금. 그리고 일단 글로벌 갱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뭉쳐다니려는 움직임을 하는 게이팀은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야 이거 타이니가, 타이니 2호가 빨리빨리 밀어버려야 됩니다. 레인 자체를 그냥 빨리빨리 밀어버리고 뭐 다같이 로샨 야, 지역에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합류하는 와템다가죽고 있어요. 속도 빠릅니다. 26분에 네. 로샨 쪽으로 들어가서 정찰 한번 하고요. 네. 자 아직 안 나온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2호 타이니가 좀 경기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시야가 안 들어오죠? 예. 따로 나와 있어야 가는데 그거에만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네. 안 당하고 우리가 다음 로션까지만 먹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리를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5인도 타예요, 지금. 자, 뭉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자, 약점 자체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연의 예언자가 이걸 좀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뭐, 예, 밀어줘야 돼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포기랑 수영이 여인이 계속 탑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상대가 지금 한 명쯤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 반대로 들어갑니다 아. 아, 그래도 예, 자 여기서 지금 타 잡아놓고 좋았네요, 자 자신의 목숨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혼은 잡혔고 이럴 때 자연의 언저가 탑으로 가서 따로 밀어야죠. 왜냐 바텀에 모여 있으니까 지금 왜 그렇죠. 네. 자, 자물쇠를 네. 밀어야죠. 자, 빨리 밀면서 자 스플릿 푸시로 야. 자 몰아쳐야 됩니다. 포테가를 아, 타고 있습니다. 정원은 아. 아. 아. 예. 아. 예. 이 파괴를 강하다 네. 보니까 포탄식 그로는 확인하자마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빠졌어요 지금. 예, 이동 속도가 상당하거든요. 아, 짐꾼이 집어잡혔네요. 자, 이제 폭풍령의 움직임도 좋고, 그 백업 타이밍도. 차이 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2오 타인이 운영에 대해서 빈틈을 주지 않으려는 이오 태모의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이고 조금 아쉽네요. 경기 초반에 충분히 좀더 재미 볼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아 조금 아쉬워요. 네. 초정반에 갱키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면서 조금 앞서 나갔는데 아 고독 한도르 이드가좀주 너무 잘 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폭령의 전기 소용돌이도 있지만 연금이 전멸 당검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망검고 타이밍을 물고 싸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아쉽게 아시... 아마도 충중문이좀 이제 위협적인 장면으로 될 겁니다. 앵거리, 앵그리버드 쪽에는. 네. 저 네. 아직까지 치료광의 지팡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에 아, 상대히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기에 예, 좀 잡히면서 제대로 딜을 못할수 있기 때문에, 저 어떻게든 추가골도 확보하면서 치료광까지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심판도까지. 이짜 하이. 이빠르거든요네 심판도까지 이거 r o s h a 이거 Roshan, 이거 밀어놓 이거 Roshan, 이거 Roshan, 이거 r o s h 거예요 자, 나온 것을거 확인할 수가 있 이거 다 로션 잡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n 이거 r o 이거 든요 지금. 야, 이거 그냥 s h 의 n 이거 r o 이거 r 이스의 o 쪽 h 네. 한번 제대로 좀 묶으면서 예. 더 유리한 상황을 좀 만들 이거를 좀 진짜 영혼의 한타를 앵그리 버든 해야 되거든요 어, 마, 갈 거면 빨리 가야 되고 아니 가야 되고 자, 포기하고 갑니다 저, 바로 더 어, 물리면 돼요! 저 위로와는 폭! 어, 이게? 예 이게 뭔가요? 예. 자, 들어와서 자, 여기서 제대로 좀 당했습니다 저한 명까지 이 날아오는 거 보고 날아간 건지 뭐 정확히 못 봤는데 네 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출수가 있었던 것 같죠? 네. 자 그래도 벼랑 끝에서 EOT가 네, 살아남는 분위기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뱀픽 볼까요? 의도대로 됐고 타인이 유가 네. 천만에 키를 올릴 때만 해도 정말 불안해 보였는데 크리시가 일단 잘 컸고 예. 네. 네, 중간중간에 주몽의 어떤 이니시도 좋았고요. 네. 자, 오늘 두 가지가 좀 네, 잘 네. 맞아 떨어지면서이 전장의 분위기는 e o t 해 맞춰 로좀 쏠려 있습니다. 네잘 컸어요. 네. 자뭐영공곱도 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잡혀도 한번더쓸수 있다는 점에서 타워만 그냥 1점차 노려볼 수도 네.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요자 상대 폼 빠진 타이밍에 네. 들어가서. 음. 아 들어가죠. 진짜 설거는 고독한 드루이드가최고예요 강화문양으로 버텼습니다만 어 순간적으로 빠지는게. 부담도 없어요 이게 네. 본체가 아니라 영웅으로또 딜링을 하다보니까. 잡히면 한기는 더 뽑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기수가 또 바꿨죠. 있잖아요. 어. 네.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예, 벌레 무리도 그렇고 상상 스프레이도 성리 암호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아, 정리! 아! 아, 아 수고 정를 아, 아, 아, 아, 아, 아, 먹었습니다 네, 연속 도번으로좀 아쉽네요 니다 위에 정리 네. 네. 많이 기운해요 네, 자, 돈부하면서 들어가서 몰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 미드의 탑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 돈부! 하지만 부분니 빠지죠 안 싸워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스의 나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길쌍군도 이러면서 정말 잘 큽니다 고독한 도레드 시간 떨어지는 아, 네, 동안 네해고파세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고독한 도레드 이자 오늘 연막. 초반부터 시 s 수급 잘하더니 엄청난 성장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의 연막은 일단은 뭐 상대도 눈치를 챌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해요 이게 레인 자체가 밀려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아 이게 약간은 승부수를 던져보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네요 음, 네. 가는 곳에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쪽 레인을 먹기 위해서 정상적이라면 왔을 텐데 지금 한결같이 탑으로 가고 있어요 연막 승걸 봐서 그래요 이거 뭉치는 거죠 네. 돌아오는 걸좀 확인하고 좀 빠져있고요 자 밀면서 포탑이라도 하나 챙겨야 되는데 가만두지 않죠 그냥 바로 빼고 와버리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4명이 만큼 고독한 루이드가 또 밀면 여기 막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오인도탄 할 수가 없어요 앵그리 버드는 레디언티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지금 탐내인 편이 좀 밀어놨습니다만, 이 한타 싸움에서 지금 야.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중간 중간 전투에서 좀 이득을 챙겨야 되는 입장. 그렇습니다. 포도 아이템이 좀 이제 더 뜨어야죠. 네, 정말 단검이 나온지는 한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코어 그 아이템이 뜨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 지나면 지금 계속 네. 불리해집니다. 앵글버드자복풍형은 증원 바이스에나까지 나왔을 때 완벽한 인식을 보이겠죠. 네. 자탑 레인 쪽. 자, 자 내려옵니다. 여기 타인이 2호가 네.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미드랜초로갑니까 진짜 각계 전투를 안 당하기 위해서 네. 무조건 다섯 명이 손을 잡고 가네요. 네. 네. 여기서는 그냥 허점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키를 안 내줄 예. 생각을 초반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타인이 2니가 건물 부수는 건좀잘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백도움 하는 건데 자 지금 어린이를 건너데 빨라요 이거 크리지로 빨리 넘어가네. 아 근데 자 서로 맞고 이 안에 폭도가. 자 순식간에 몇초안 걸렸습니다. 뭐1 5 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 여기는 길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바로 키보드 들어오면서 자 치두광 썼지만 이거 잘 빠져야 됩니다. 네. 진짜 뒤에서 또 부폭력이 들어와서 물수 있거든요. 치료광이 지금 빠진 상황이어서. 자 자신의 탐사타운은 지켰고요 네. 자 지금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서 묶어버리죠 만화 없어요 네. 만화 없습니다 네. 자 바로 지금 돌아가는데요 만화 없어요 네 벌레와 함께 지금 <웃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 소용돌이 당겼으면 됐거든요 벌레 무리를 시야 들어왔을 때네 네. 네. 만화가 없을 때네자 먼저 노려봤습니다만 상대는 지금 빠져나갔고요 제가 봤을 때 앵그리 버드는 전면전은 이제 힘들고요 앵그리 버드는 무조건 백투무 해야 돼요 레노스트 자연의 연자와 타이니오 넘어가서 엘리전을 가는 게 그나마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고독한 루트도 만만치 않게 건물 부순 속도가 빨라서 네, 엘리전 잘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야, 그러면서 TIC 결승대가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상대가 이제 포탈 타고 집으로 가는 거꼬의거리로 묶어 버리고. 네. 그런 명장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고독한 드루이도 너무 깨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이게 좀 기지 부시이 쪽으로 자 엘리전 양상으로 무조건 가야돼요 앵글리 버드 지금 한자 네. 싸움으로는 안 되거든요 바텀 빨리 밀어야죠 자 밀어붙인 이후에 이 타워 깨는 속도를 이제 승부좀 파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밀어 아, 깎아야죠 아니 5초에 못 버텨요 이야 이거는 돌아와야 돼요 북풍령이 지금 기지를 막으러 갔기 때문에 5대4 한타, 영원의 한타 말고는 다 막으러 왔네요. 어? 어, 어! 어, 야! 이시가못졌네요 하지만, 이가곰이라 잡고 3 0지 못하게 들어가서 던지면서. 어. 아우, 아, 몰라. <웃음> 이런... 골드 얼마를 챙긴 거죠? 지금? 800원이요. 800원. 네. 합쳐서. 와. 자, 그래도. 고독한 두루이 한타를 끌어냈는데 이거 좀잘해야돼요 EOT도 이게 엘리전 한방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 곰 없어서 어어? 어이구! 또! 어어! 아하! 아유.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이거 오히려 연금도 위험하겠는데 배가 없으면 뒤로, 뒤로. <웃음> 아니하 이건 아니죠 아예 네. 네. 자 트리허그 아, 이건 아니죠 네, 여기서 좀 알면서 네. 잡혔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그건 오케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트리스 오른쪽 같이 들어갔습니다 곰이 없죠? 지금은 저거안 아, 위에 있네요. 봄은. 네, 네. 안 뽑고 잡혔었죠? 맞아, 마지막에. 그렇네요. 자, 돌격 통답에 최고타세기. 보세요. 이게 길쌈꾼이 와야 되요 거의 몇번 예, 아어이고 자, 그나마 빠지고. 길쌈꾼 딜도 지금 상당하죠, 지금. 자, 오! 아! 어. 아, 어. 아, 아 어. 들어가서 좀 위에서 이게 진우왕이라 네. 지금 그게 안됐어요 연결이 네. 이거 바이백 안돼요 경기 끝납니다 길삼꾼의 딜도 지 상당하거든요 추가대원님 보십시오 그동안에 잘큰 길삼꾼 잠시 멍 때렸네요 네. 네. 자, 여기 밀려요 네, 막을 수 있는 영웅이 없거든 타이 아아 아아 강한 분야 네, 조 병행 못 지키거든요 이거 그렇죠 자타이밍도 지금 골드 반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정리가 됩니다. 야, 정말 처음 분위기 좋았는데 네, 야. 그 좋은 분위기에서 5인도타로 네, 잘 막아내면서 개. 역전까지 예, 예. 예, 예. 기록하고 있는 이오태 해머입니다. 자 타인이 나오기 전에 어서 끝내야 돼요. 괜히 버티만 들지 말고 예. 예, 쭉쭉 밀어야 됩니다. 자 32초 남았습니다. 위로 여기 하나 들어가서 안쪽으로 천멸된거 타고 들어가서 방울. 모두보안모두니안 골드보아의 신나는 어, 네, 돌아와서 볼수 있었어요. 네, 네, 멸하 지잡아 됩니다. 맹독 캐이 들어갔거든요. 자 맹독스까지 잡히겠네요. 네. 어? 어? 타이밍 갔어요. 아! 네. 저타이밍 저기 잡으러 갔는데. 제 디로제 폭포이고요 아, 아저 로이드 같아요. 런데요로지치고자이게 평타로 평타로. 자 시간 거리기해이 빠져나가는데. 아, 여기서 빠지면 자연현도 잡아줬고. 전면된 거 화합물! 예. 자 이제 여기서 데미지 이용해서 실을 번지고 아. 잡아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딜은 참 무시무시하네요 예. 타인이 자 돈부를 했습니다만 병영 탑의 병영이 네. 깨진 상황이에요 저드로이드를 잡으러 이제 앞으로 네 순간이동을 했던 거죠 타인이 데리고 갔던 건데 아 예. 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아좀 아, 타인이의 아, 그힘자 아, 못한... 어떻게든 여기서 길게 보면서 엘리전이라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전을 하려면 어느 레인이 좀 밀려져 있어야 타이니 인 2호가 거길 들어가서 미는 건데 지금은 중요한 게 바텀과 아니, 탑과 지금 미드가 동시에 밀렸잖아요, 병영이 네. 그래서 이게 레인이 너무 밀려서 타이니 인 2호가 기지를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대신에. 그렇죠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풀어 가기 위해서 뭐 돈부까지 해가면서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까스로 간 겁니다. 네. 네 시간이 진짜 딱 맞춰서 뭐 돈부활이 이제 가능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돈부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아. 자보풍뇨 들어오죠. 이번에 잡아요자 이번에 아 잡히면 잡다보면 잡다보면 아 잡였어요. 네 이번에 잡히면 절대 안되고요 타이자 들어올 때백업 팔아. 근데 둘을 또 와요 뒤에. 아 둘을 또 와요 뒤에. 잡혔습니다. 야, 야, 이게 버틸이니까, 네, 저게, 야, 이제 7 5초를 어떻게 버티니까 지금 저 깨지죠. 자 이제. 네잘 싸웠습니다, 만이 조합 오인도차를 체제 경이 끝났습니다.